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여러분 2023년입니다 아 2023년이라니 진짜 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금방 막 슉슉슉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만나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작년과 같은 나이 지만제 피부와 제 몸은 한살더먹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틱 하나에 담긴 이너뷰티 올인형 케어 그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콜라겐 아시죠?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콜라겐은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콜라겐은요 어, 이 피부를 비롯한 근육, 머리카락, 손톱, 체내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피부 형태를 유지하고 피부 조직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며 신체의 코필함으로 지속적인 보충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피부를 보면 되게 매끄럽고 보송보송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콜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요 20대 이후에는 합성이 점차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4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나 40살인데 <웃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진짜 늦은 거지만 제가 이걸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콜라겐을 꽉꽉꽉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콜라겐은 요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동물성 콜라겐과 피쉬 콜라겐 이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물성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커가지고 체내흡수율이 낮다는 거야. 하지만 이 피쉬 콜라겐은 저분자 구조로 체내 흡수를 높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피쉬 콜라겐이 그 동물성 콜라겐보다 무려 체내 흡수를 82%나 좋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저분자 피쉬 콜라겐은요. 어, 무려 콜라겐이 800mg 이한 포당 들어 있어요. 음. 이 저분자 피쉬 콜라겐은요. 이탈리아 콜라겐 제조사 프리미엄 콜라겐을 만든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50년 전통의 이탈리아 최대 젤라틴 콜라겐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전세계 400여국에 콜라겐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생산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100%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서 더욱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분자 피 c 콜라겐은요 요 스틱 하나에 되는 게 이너비티 오리원 케어 요거 하나만 드시면 돼요 여기 안에는 비타민C, 히알루론산, 프록토올리고당 그 밖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드시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저분자 피시콜라겐이잖아요 피시콜라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아 이거 비슷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 있죠? 노노노노노 상큼한 레몬 맛으로요 비린맛을확 맛으로 잡은거야 여기에는 레몬 과즙 분말과 자이리톨, 프록타올리고당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이 비리타 향을 싹잡아버린거예요 음. 요 한통에 무려 90개가 들어있거든요 요런게 9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무려 3개월 동안 드시면 되는데 그 어떻게 드시냐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그냥 먹는데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팩에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얼굴에 바르시다든지 아니면 스무디나 탄산 음료 그런데 같이 넣어서 저어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요즘 요거트 많이 먹잖아요 그린 요거트 그린 요거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드시면은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용량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도 좋고요 거기다가 정말 믿을만한 게이 제품이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그런 데서 생각봤대요 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거잘못 먹거든요 근데 이게 레몬 맛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어. 아직 먹은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는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꾸준히 먹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이런 몸에 좋은 것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좀더 이뻐지고 탱글탱글한 피부를 위해서 이 저분의 퓨시콜라겐으로 우리 속에 모두 콜라겐 합성이 안되잖아 채워주면서 예뻐지는 거지 음. 아, 내가 올해 저에게 제가 올해 목표를 다이어트 안 잡았거든요. 그 습관을 바꾸자는 건데 예뻐지는 건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요거 한 스틱씩 하나로 예뻐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나이가 들수록 뭐다? 관리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죠. 음. 그 김에 하나 한스 먹어줄게요. 음, 음. 맛있어. 우리 그거 먹는 것 같아요. 음. 레버땡 고무 먹는 기분이에요. 어. 그래서 잊지 않고 나도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점점 피쉬콜라기 먹으면서 우리 다 같이 예뻐지도록 해요. 오늘 하느는 응?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올해는 예뻐져요.